2023년 2월 4일 스타 Go! 공포방송 넘버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뭔 소리야? 방금 울음소리. <웃음> 바로 여기, 제 이걸 보기 위해서 왔지. 야 야, 여기 를왔지 야？여기 속에숨어있네규 모도 커 여러분 들. 봐봐 여러분들 봐봐 저기까지 저저저저저 저, 저, 저, 저. 저기까지 a p 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p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나무가 여기 까지다 들어왔네 아. 여러분 보십시오 다 대나무야, 주위가 여기도. <놀람> 여러분 자꾸 뭔소리 안들려요? 나한테만 들리는 건가? 뭐 여자가 흐느끼는 같은 소리? 음, <놀람> 음, 뭐 이런 소리 와 여기도 흙집이야, 흙집이야 여러분들 저 잠시 좀 들어가겠습니다. 좀만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도잠깐잠깐잠깐 누구 있어요? 거기 뒤에 혹시? 뭐야? 누, 누구신? 와, 잠깐. 지 아. 도망가지 마. 도망지 마. 도망지 마. 도망지 마. 와. 하. 살살살살 카메라 돌리지 말고 그대로 돌리지 말고 바로 그대로 가 어? 뭐야? 누구 보고 있죠? 혹시 계세요? 혹시 누구 계신가요? 뭐야? 뭐야? 누구세요? 뭐야? 아, 어 잠깐만. 떨, 뭐야? 누구세요? 칼, 칼 치워! 칼 치워! 칼 치우세요! 와, 미쳐본다. 와, 어? 어? 뭐야. 설마, 이. 뒤에... 옆에 누구? 옆에 누구세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제가 대신 댐와우다 우와, 우와, 우와, 우 우와, 서댐 TV를 올리겠습니다. 방금 코앞에 그리신지에다고밥 주라고. 뭐? 뭐야, 뭐야, 뭐야. 무슨 뭐, 향냄새가 나냐? 뭐, 응? 어? 뭐, 뭔 소리야? 잠깐만 잠깐만요 거기. 잠깐만요, 잠깐만요, 뭔 소리야? 뭐야? 숨 쉬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확인해야 돼, 이건 확인해야 돼! 도망가지 마, 그대로 가! 이건 그대로 확인해! 잠깐만요, 가지 마시고 거기에 있... 잠깐만, 잠깐만요! 흔들려, 흔들려!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감사. 잠깐만요. 아, 아, 아, 아, 잠깐만요. 잠. 아, 잠깐만요. 야 이거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한곳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저 뭐야 저거? 어, 하, 따마 장난 심하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말이 맞는. 만들... 공원은 하나님의 것이야. 오, 오케이 오케이. 저한테 전원을 주셨어요 전원. 그리고 이걸 옮겨놓을 거예요. 지금 여기다 놓지 않고. 아그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말제 밥솥으로 움직이는 거에. 지금 아까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자, 다 됐습니까? 자, 이제, 혹시. 혹시 얘기 좀 가능할까요? 혹시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저 달력 20년 12월 거. 아우, 아우. 내가 네, 진짜. 아우. 그. 다른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23년 9월입니다. 2023년 9월. 제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23년 입니다 22년, 22년 9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큰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원하는 건 제가 이렇게 좀 들어드린 것 같아요. 부디 저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셔야죠. 남아있는 가족들도 그걸 원할 겁니다.